안녕하세요 영양사 국시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실시된 제45회 국가시험입니다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의 이성호 교수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살펴볼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약자로 국시원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여기에서 영양사 국가 시험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 응시 및 합격률 자료를 살펴보고 출제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5회 문제의 키워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국시원 홈페이지입니다. 자,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2년, 3년이죠. 올해 자료는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가 않았어. 자, 2019년 12월 21일 실시된 43회와 2020년 12월 19일 44회. 그리고 2021년 12월에 실시된 45회 3년치 합격률을 보시면 19년에 54.9%, 20년에 70.2%로 상당히 합격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45회는 약 7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합격률들은, 합격률들은 다른 타 국가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참고로 영양사 국가 시험에 대한 시험 과목, 그리고 시험 시간, 두 시간에 실시되어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되는 문제수는 전체 220 문항에 총점 한 문제당 1점으로 하여서 220문제 중 60% 그리고 과목별로 40%에 40%, %에 40 이하는 이하를 맞았을 때는 과목 탈락과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교시에 영양학 및 생활 60문항 그 다음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 60문항 120문제 1교시 2교시 식품학 및조리원리 40문항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60문항 전체 100문항 합해서 220문항으로 12시 35분이면은 모든 시험이 종료됩니다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양학 및 생화학에 대해서 출제된 문항별 수치를 그래프화 했습니다 보시면은 개요 부분과 탄수화물의 영양과 대사 지질의 영양과 대사 단백질 영양 그 다음 아미노산및 단백질 대사, 에너지 대사, 바이타민, 무기질, 수분 자 이렇게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은 3년 수치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대사 부분에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같은 데이터를 이와 같이 데이, 그래프 종류를 달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앞쪽과 뒤쪽의 데이터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정보 파악을 위해서 쉬운지 궁금합니다. 자,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각 영역별로 문항 수를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영양이 다섯 문항, 탄수화물 대사 여섯 문항, 합계 11문항입니다. 지질 영양 네 문항, 지질 대사 아홉 문항. 다섯 문항 합계 아홉 문항. 단백질 영양 두 문항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합해서 여덟 문항 에너지 대사 세 문항 지용성 바이타민네 문항 수용성 바이타민세 문항 다량 무기질 세 문항 미량 무기질 세 문항 수분 한 문항 그다음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임신기 수유비 영양 여섯 문제 영아 유아기 영양 세 문항 성인 노인기 영양 세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영양학 및 생화학이 46문항 생애주기 및 영양학이 14문항 자, 정확하게는 생애주기 영양학 15문항 영양 및 생화학이 45문항이라고 문제는 출제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영역에서 어느 쪽의 영역에 문제를 출제했지만은 실제로 이 영양생화학 부분에 들어 한 문항이 더 추가가 될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건 21년에 실시한 문항 수별 각 문항별 출제 빈도 문항 수 가장 많은 것이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6문항과 탄수화물 대사 6문항 그 다음 탄수화물 영양 어차피 탄수화물 부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부분은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무기질 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들을 참고를 하셔서 시험에,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애주기 역량의 문제는 임신, 수유기 역량이 많은 문항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 노인기, 그 다음 영유아기 역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회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문제의 키워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섭취 기준의 상한 섭취량에 대한 문제 탄수화물 흡수와 뭐 인슐린 비의존성 과당에 대한 문제 생리적 기능에서 문제 뭐 DNA, RNA 관련 문제 영양, 식이섬유, 혐기적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 인슐린 관련, 젖산의 코리회로 당신생에 관한 문제야, 글루카곤, LDL, 아이코사노이드, 필수지방산, 최장효소 분비 자극 호르몬, 관련 마, 카이로마이크론 분해효소 및 생성과정, 지방산 베타산화, 콜레스테롤로 부터 합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다음 질소평형 상태에 대해서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시 칼슘 솜실에 대한 문제야, 영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글루탐산의 탈아미노 반응 후에 t c 회로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묻는 문제 암모니아의 처리 과정 관련된 글루타민 그 다음 암모니아의 처리 배설 요소회로 카바 요소회로에서 카바모일인산 관련 문제 메신저 RNA의 기능이 무엇인지 기초 대사량과 호흡계수에 대한 문제 베르니케 코르샤코프 증후군과 관련된 티아민에 관한 문제 지용성 바이타민의 특성 바이타민 d 바이타민 b 와 조효소와의 관계 바이타민 k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 나이아신 콜린 관계 바이타민 c 과다 섭취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관한 문제 콩팥 질환자 아, 와 콩팥질환자와 에 포타시움 관계, 칼슘 흡수 방해를 주는 인상관계 그 다음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소디움의 나트륨 섭취에 관한 문제 철갑상선 기능의 요도에 관한 문제 바이타민 A와 징크결핍에 따른 에, 문제 체수분 평형조절 관여호르몬인 항이뇨 호르몬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키워드로 살펴보았고 상세한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동영상 파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연도별 합격률은 꾸준히 3년치에 봤을 때 상승되더라. 합격률이 상승되더라.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황에서 대학생들 여러분들의 대면 수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합격률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보다는 꼭 영양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쉬운 문제만 출제되었다고 라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 70에서 75% 정도의 합격률은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상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목별 출제 문제 수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목별 출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되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대사 부분은 영양학 생화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학업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자이 영양학 및 생화학 부분을 여러분들의 국가시험을 위해서 힌트를 주는 정도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